괜찮은 주님의, 괜찮은 주님의 사랑.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4절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편찮는 주님의 변...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사절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.